안 어, 어, 어, 어, 야 야, 야, 나 양쪽으로 잡고 있네. <웃음> <웃음> 아, 으, 너무 미련해. 아, 너무 미련해. 야, 너무 미련해. 미쳤어, <웃음> <쉬웠어, 웃음> 너무 미련해. <웃음> Thank you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잠깐>. 아 이게 <웃음> 아 <웃음> 이게 다들 보고 있는 아 이게 출기 웹풀이지연입니다 <웃음> 방금 앞에 지나가아 이게 저예요 리오트예요 리오트입니다 <웃음> 이게, 이게 저예요 <웃음> 더빙 더빙 빨리 아무래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오트 <웃음> <미워트> 왜 사셨어요? <웃음> 가니가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웃음> 가니가 누구죠? <웃음> 저 앞에 있어요 <웃음> 저는 참고로 초코볼을 더 좋아하는데요. 초코릿밖에 없네. 요초코릿만 파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200원 싸요. 아무도 안 해요. 아, 아니, 코스트코에서 이거 10개 12개 만원 조금 넘는 거. 어? 너무 저렴해. <웃음> 나 그래서 내가 <나 웃음> 성비가 좋아. <웃음> 나 방학 때그 거기서 놓고 먹었어. 너나나집갈 때도 엄마가사 와. 아, 집갈 때도 무조건 광명. 우리 동네 쟤지, 쟤지. 이마트 광명, 트레이더스밖에 없다. 광명. 코스트코. 광명이 어디죠? 이? 이? 너무 이. 감사합니다 그냥 화면 누르지 마 그냥 화면 누르고 그럼 밑으로 당겨안 아, 당겨. 잡고 화면을 잡아 당기라고아 이렇게? 어, 그래 그럼 밑으로 내려 내려야지, 내려야지. <웃음> 내리라고? 저기 <웃음> 아 진짜 건물 없애버리기 좋다 장면 없었는데 저거 때문에 살짝 경치가 경치가 한 20%는 나빠진 것 같은데 진짜 이쁜데 여기 딱 맞아, 진짜 딱딱밥 먹고 딱 나오면 은 여기 딱, 딱 뚫려가지고 그거 보는 맛에 그거 보는 맛에 살았었는데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